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즉 이렇게 이미지를 스마트폰 이미지 안에다가 넣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라고 쳐봤는데요 다양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네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미지를 좀더 확대해 준 뒤에 다시 한번 PNG IMG 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검색하신 뒤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이미지를 중에서 저는 딱이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붙여넣어 봤는데요. 이것을 좀 크기를 조금만 줄여줄게요. 안에 있는 피사체가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이죠. 뒤에 있는 이미지가 슬라이드 크기보다 좀큰것 같아서요. 자르기를 통해서 슬라이드 크기만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PNG-IMG 사이트에서 가져온 PNG 이미지를 조금만 조정해줄게요. 네 이미지를 조정해 봤으면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복제해 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PNG 이미지를 삭제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미지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른 채 이동만 시켜도 복사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미지를 스마트폰 액정 크기만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맞게 잘라졌죠 자이 상태에서 이후에는 뒤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그림 도구서식 수정에 들어가셔서 한번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 이미지는 밝고 뒤에 있는 이미지는 어둡죠 그리고 또 복제를 해서 뒤에 있는 이미지의 색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색을 회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또 특이하게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색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꾸밈 효과에 들어가서 다양한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멋진 PT 하시길 바랄게요